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케아 제품을 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조금씩 이렇게 구매를 하기 시작해서 이케아 제품이 집에 좀 많아지긴 했어요 소품, 조명, 가구 그리고 옷장 정리용품 중에서 제가 잘 쓰고 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위주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납 관련 용품을 시작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키아에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재질도 PP로 만들어져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에 설치한 이 소품 덕분에 좁은 옷장 안에 많은 옷들을 정리도 수월하면서 쉽게 옷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해줘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양말 정리함에 넣은 이 칸막이 덕분에 양말도 한결 수월하게 정리가 되고 색상별로 골라 쓸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절을 타서 당분간 입지 않게 될 옷들은 이런 페르클라 같은 수납 박스를 사용해서 서랍장에 먼지 쌓이지 않게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케아에는 이렇게 수납을 도와줄 만한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집 구조나 뭐 수납 형태에 따라서 맞게 잘 구매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가 높은 카테고리는 소품인 것 같아요. 이케아에는 정말 예쁜 소품이 많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꽃병, 조화, 프레임, 액자류를 잘 샀고 만족도 높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케아에는 꽃병이 엄청 싸고 예쁜 게 정말 많아요. 천원이천원삼천원이 뭐 정도 가격대로 꽃병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단점은 잘깨지더라고요 이케아 놀러 가실 일 있을 때 이렇게 꽃병 코너 한번 보시면 싸고 예쁜 제품 많이 볼수 있으실 거예요 단점은 좀잘 깨진다는 거 그거는 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케아에는 조화도 또 많이 있습니다. 조화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근데 그 종류가 다 저렴한 건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인터넷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놀러 가시면 가끔 한 송이에 100원, 500원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광명점에 놀러 갔다가 500원 주고 조화를 되게 많이 사 왔었거든요 이것도 이케아 좋아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나뭇잎 같은 것도 종류가 많고 아이고 얘는 세일할 때산게 아니라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고 한 3,000원? 4,000원? 3,4,000원 주고 샀는데 만족도 높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좋아라도 꽃 보는 거 좋아하신다면 구경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액자류가 이케아의 종류가 정말 엄청 엄청 많아요 가서 액자 보고 골라야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아마 못 고르실 수도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미리 집을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느낌의 이런 종류의 액자를 좀 여기다 걸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이케아에 가시면 딱그 머릿속에 있는 그 제품이 있을 만큼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리 어떤 액자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셔서 액자 구입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이나 뭐 내구성 이런 것도 만족할 만한 액자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이소에서도 액자 좀 샀었는데 이케아 것이 좀더 탄탄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도 액자를 좀 구입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계속 이케아를 떠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잘 쓰고 있는 거는 조명이에요. 이케아 놀러 갔을 때 조명 코너 가면 너무 예쁘고 영롱하고 가격도 너무 착해가지고 넉넉고 보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집어 오다 보니까 집에 이케아 조명이 좀 많아졌어요. 이 중에 서 제일 잘 쓰고 있는 조명은 바로 이 독서등인데요. 이 조명이 딱 밤에 화장실 갈 때나 간단한 책 읽기에 좋은 온도라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산지 꽤 오래됐어요. 3년...4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전구 나가지 않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방 소파 옆에 두고 되게 유용하게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식탁 위에 이 등도 이케아 것인데요. 오르스티드라는 이름이고 좀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고요. 보통 저런 샹들리에 스타일의 조명을 구입을 하려면 을지로 같은데 가면 30이 정도는 줘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59,9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이 제품도 이케아 건데 송앤이라는 이름이고 저는 만원 후반대인지 2만원 초반대인지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이케아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케아 공식 매장에서는 판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쿠팡이나 뭐 인터넷에 서 치면 은이 제품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3만원 정도의 인터넷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전등은 간만 이케아 것인데 갓 따로 전구 따로 이 몸체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팔아요. 혹시 그 중에 일부가 좀 망가지셨다 하면 은 이케아 가가지고 적당한 거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란판 이 아이는 약간 흰색을 사서 그런지 안에 조명을 넣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밝게 빛을 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탁상등 같은 건 은은한 조명일 때더잘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밝게 느껴져서 좀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흰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더잘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벙커 침대 데코레이션 하려고 구매했던 건데, 건전지 형식이고, 밝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 살려주는데 한몫하는 아이이고,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 행사할 때, 이케아 놀러 갔다가, 천원 주고 사왔던 제품인데, 이게 지금 세일을 안 와서 그런지, 8, 팔0 0 원에 팔더라고요. 기분 전환용으로 뭐 파티나 어떤 시즌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케아 가구도 제가 몇개 있는데요 가구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스트란드모 소파는 아주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모델인 만큼 저도 디자인이나 편안함이나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분리세탁이 안 돼서 오염에 약한 점이 단점이고요 햄네스 시리즈는 소나무로 만들어져서 집에 두면 소나무 향이 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플한 디자인이라 쇼룸에서 봤을 때보다 집에 데려왔을 때더 만족도가 높았던 가구입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새 가구가 들어오면 늘 눈이 아팠는데 이케아는 그런게 없어서 자재나 본드를 좋은 제품을 쓴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케아 가구에 제가 좀 호감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단점이더라고요. 참고로 이케아 조립 서비스는 상품 가격별로 다르고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케아 용품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